지금 오 뭐야 아니, 뭐? 잡히면 멱살을 잡고 있는데요 야, 우리들의 양아치 제스터 헌키 제이크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엄청 센가봐요 오. 오. 오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은 반반의 유튜원 챕터 4 제스터의 본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바로 보러 갈까요 어격이님 영상으로 보시죠. 렛츠기자 영상 시작합니다. 자 지금은 헝키 제이크와의 테트리스 미션을 게임하는 중인데 밑에서 자꾸 타마타키가 혓바닥으로 공격을 해오죠. 자 피하면서 테트리스를 하고 있는데 자 혓바닥으로 인해 떨어집니다.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타마타키의 본모습 자 등장을 하죠 쫓아옵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잡히게 되는 위기에 처하죠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이때 원파! 원펀치로 날려버리는 펑키 제이크 우리들의 아군이죠 코치 피클즈와 더불어서 우리의 아군이 밝혀졌습니다. 자,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. 근데 싸우면서서 타마타키가 계속 혓바닥으로 공격을 해요. 자, 드론으로 이 포대를 옮겨서 저 거북이한테 떨어뜨려야 합니다. 그렇게 도와줘야 하죠 싸움은.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. 오, 저버류장머이 없는 게 계속해서 혓바닥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.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포데를 떨어뜨려와 오케이 아 근데 진짜 공식게임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 어, 이번에 너무 재미없는 게임이 나와버려서 너무 아쉽네요 오케이 자, 오, 흙바닥으로 공격을 하고 오 떨어진다 떨어졌지만 다행히 살아 남고 다가오는 타마타키를 잡고 던져버리는 헌키제이크 오! 근데 제스터가 등장해서 멱살을 듣고 있습니다. 아! 야, 코치 피클즈가 도와주러 온 거였어. 야. 지금 코치 피클즈가 뒤에서 밀쳐줬습니다. 제스터는 적군인 게 확실해졌네요. 야, 완전 무서운데? 어빌딩위를 기어 오르고 있어요. 야. 야, 이게 공포게임이지. 진짜 무섭게 생겼다. 오, 징그러워.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도망가야해요 지금 오 뭐야 아니 뭐야 잡히면 멱살을 잡고 있는데요 야 우리들의 양아치 제스터 허키 제이크 그냥 잡혀 버렸습니다 엄청 센가봐요 오, 오, 오, 으, 뭐야 머리가 반으로 갈라지네 아, 뭐야? 오 코치 피클즈가 이때다 싶어서 도와주는데 이야 너무 싱그럽잖아 머리가 반으로 갈라졌네요? 우와. 야,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났습니다. 와, 거의 뭐 악몽을 보는 것 같은데요? 야, 뭐번 보자. 우와. 여기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갈라집니다. 이야, 징그러워. 야, 안이 풍성 귀엽네. 야. 그 근데 꽃이 피클지 너무 든든하네요. 이야, 꽃이 는것 봐. 야, 진짜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. 여, 다음 이야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? 자, 두번째 영상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, 지금 제스터가 엄청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. 잡혀버리고 다시 리플레이 해야 합니다.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도망가. 자, 쫓아오고 있죠. 아, 화분을 엎질러서 못 오게끔 만들고, 어? 진짜 못오는데? 카드키를 작동시키니까 뭔가 아 엘리베이터가 오네요 여 근데 진짜 똑같다 공식이랑 자 출발합니다 제스터는 이제 못쫓아오겠죠? 여기서 올려나아 못쫓아오네 설마 막이 껌껌한 곳 속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런건 아니겠지? 다행히 아닌 것 같아요 자, 어디론가 도착을 했는데 오... 우린 어디지? 오 야, 도착을 했는데도 꽃밭이야 아직도 제스터의 영역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꽃들이 굉장히 많네 오, 의자가 하나 있어요, 무대 위에 뭐야 프로포즈 할 생각인거야? 나만을 위한 무대? 오, 우르르의 뭐냐? 오, 뭐야! 새로운 몬스터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. 오! 오, 뭐야! 타마타키, 데스터, 나머지 세 명은 모르겠네요. 처음 보는 몬스터입니다. 아, 우루루까지 하면 두 명이 신규 보스인 것 같아요. 자, 케이크. 케이크들이 있네. 약간 누군가를 위해 기념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. 오, 꽃을 하나 얻었고. 아..약간 미션같은거같은데요? 아 꽃을 여기에다 넣는건가? 아 맞네요맞네요 맞네요. 꽃을 놓는 미션같아요 오! 아 문이 열렸다 뭐야? 빠르게 달려가는 주인공 어, 엘리베이터가 또있네요? 여긴 진짜 어떤곳이야? 더이상 유치원이 아니죠? 어 궁금하다 자꾸 미스테리한 것만 나와가지고 뭐 아, 이게 공식에서 뭐 비밀과 배우를 알려주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게임 속에서도 마땅히 딱히 뭐 알려줄 뭐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 전개보다는 게임을 위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스토리에 그 비밀들을 알려줘야 여기에서도 드러날텐데 게임밖에 안보여주니 약간 답답할 수 밖에 없죠 오 타마타키가 있네 오 뭐야 타마타키가 등에 뭘 업고서 갑니다 아 모자같은게 있네요 야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나는데 어 그래도 뭔가 좀더 깊이가 있는 스토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,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영상은 메이즈밤플레이님의 영상인데 오 호치피클즈가 악마로 변신해서 나오는 모습이죠 이 신규 보스 몬스터의 등에 올라타게 되면 스매시라고 적힌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벽을 뚫으면서 호치피클즈를 밀쳐내죠 이렇게 밀쳐내면서 어디까지 밀쳐낼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오 호치피클즈가 왜 이렇게 변신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죠. 어, 자 그리고 어디론가 나오는 새로운 통로 오 토드스토가 나왔어요? 야 뭐야 오 사라졌다. 보안관 토드스토가 아군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. 아마 제가 봤을 때 배우일 것 같아요. 흑막 최종 보스일 것 같은 모습이죠. 약간 반반처럼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. 오... 자신을 도와주면 자기도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어, 카드를 주는 거 깜빡했다고 하네요. 아 배지를 찾아달라고 하네요. 그별 모양 배지 있잖아요. 그걸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아문 어, 열린다. 자,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. 자,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나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와, 오늘 제스터의 본모습을 봤는데 오,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습니다. 악몽을 꾸는 것 같았는데 와 다음 이야기에 호치 피클즈가 제스터와 싸워서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다음 이야기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